KBS 뉴스 이효연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당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. 충청권에서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. 이에 당진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.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외식 전문 배달업체 직원들이 확진되는 등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첫 소식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대전세정 충남 뉴스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